작성해주신 분이시죠. 음. 중증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고 그 동안에 졸음운전과 주간졸림증에 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주간 졸음운전, 주간졸림증. 네. 아우 이거, 이거 너, 너무너무 피곤한 일이. 내 놓는 일이잖아요. 졸음운전은 진짜 아니, 본인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졸음운전하다가 사고 그냥 박으면 사고는 굉장히 더 운전전보다 몇 무서워. 배나 더 음. 치명적이잖아요. 음, 음. 그냥 불에 가고 그냥 가다 박으니까. 무서워. 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교통안전공단에서도 꼭 이걸 봐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졸음운전 뭐 보면 뭐 졸음 쉼터에서 쉬어 가세요. 음. 근본적으로는 음. 수면을 잘 해야 되잖아요. 음. 목과 숨이 편안한 잠을 자야 졸음운전 확률이 훨씬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사후 약방문이 아니고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 정책이 펴져야 된다.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음. 최소한 대중교통 또는 트럭이나, 트럭. 음. 그러니까 이런 직업적으로 운전하는 분들은 수면을 분석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면허증을 발급을 할때 수면 음. 상태를 응? 그러니까 하는 검사를 받아갖고 이거를 왜 그게 안 되냐면 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서 올려니까. 음. 이게 보통 비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 번거롭고. 그리고 또줄 서서 또, 그렇죠, 또 그렇죠. 치면담검사 한번 하는데 몇 달씩 기다렸다가 그것이 안 되거든요. 음, 음. 근데 면허증 발급할 때는 워낙 텀이 기니까 음. 이 직업적으로 운전하신 분들은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게그 법적 교육이 있잖아요. 분개 음. 한 번인가 받는 것 같은데 그때 녹음을 해서 제출을 하게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서로 이제 들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웃음> 파악을 해서 <웃음> 당신의 숨소리가 이상하고 잠이 이상하다 그래서 음. 피곤함을 느낀다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음. 졸음운전을 안할수 있도록 음. 하는 게 의무적으로 해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꼭뭐 하려면은 막돈 많이 드는 뭐 정책을 세워서 음. 음. 뭘 바꾸려고 하니까 돈을 많이 거지. 쓰게 하지 말고 그냥 녹음해서 제출해라 음, 음, 음, 정말 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를 작용하고 노름 운전과 두관졸림증이 해소되었고 음. 정말 개운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러면 됐죠, 뭐. 네, 네. 더 이상 바랄 게뭐 있습니까? 그럼요. 어, 정말 좋은 회사예요. 네, 음. 좋은 제품이에요. 네. 자, 좋아요, 구독 네. 지금 빨리 눌러주세요. <웃음> 그리고 요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를 눌러주세요 눌러 눌러 눌러 잘한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51 ]Mm -hmm. 10 0 2쩔2 no 감사합니다